화용 금액부터 모든 금액이 오류가 났다고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용 금액이 28,500원인데 36,000원으로 나왔습니다. 틀렸고 미납액은 정상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할인 금액도 틀리게 나왔네요. 4,680원이죠. 그 다음 56,000원인데 틀리게 나왔네요. 그래서 요렇게 값이 틀렸습니다.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수식을 보겠습니다. E5셀이라고 나오는데 E5셀은 같은 줄이 아니죠. 엑셀 문제는 항상 같은 줄에 있는 자료값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밑에 있는 값을 썼기 때문에 틀리게 나온 거죠. 이5를 E4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엔터 치시면 28,500원으로 정상적으로 나오죠. 아래로 자동채우기 핸들을 하시면 정상적인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인 금액은 사용금액이 수정되면서 같이 맞게 수정이 됐죠. 여기는 실시가 아닌데 실시가 되어 있네요. 이거는 한칸 밑으로 내려와야 되죠. 여기도 실시가 한칸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할인금액의 수식을 보겠습니다. 자동이체가 실시하고 같으면 F4랑 12%를 곱해주고 아니면 0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엔터를 치고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핸들을 끌어 주겠습니다. 이제 맞게 나왔죠? 납부금액의 수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금액 더하기 미납액 더하기 연체금을 해야 되는데, 연체금은 h 4셀에 있는 미납액이 0을 초과하면, 그니까 미납액이 있으면 미납액의 10%를 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인 금액을 빼야 되는데, 할인 금액을 빼질 않았네요 맨 뒤에 빼기 할인 금액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엔터 치시고 자동채우기 핸들을 끌어주시면 여기에 값이 39,000원에서 정확한 값으로 변경이 되죠. 아래에 샵으로 나오는 건, 칸이 좁아서 그렇죠. 더블 클릭해서 칸을 키워 주시면 됩니다 사용 금액이 1000 이상 15000 미만이니까 조건이 두 개죠 그러면 SUMIFS를 쓰면 되는데 F4부터 F23까지의 범위에서 합 개를 구할 겁니다 이제 f4 부터 f23 까지의 범위에서 1000 이상인 것만 더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범위에서 15000 미만인데, 1500을 적었죠? 15000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 치시면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번호가 이렇게 바짝 붙어 있으면 옆에 테두리 선과 바짝 붙어 있으면 모니터 화면에서는 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쇄하면 선이 가려져서 공란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반드시 여유 공간이 조금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자들은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 옆으로 가는 테두리 선은 없애줘야 되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테두리에서 옆으로 가는 선은 보이지 않도록 해주겠습니다 세로로 만들어진 선은 있어야 되니까 클릭해서 진한 검정색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연한 해석으로 나오는 건, 아래로 가는 선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을 때 연한 해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반드시 까만 색선이 나와야 모든 선이 위아래 선이 생기게 됩니다 확인. 제목도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 이제 나머지 내용은 다 맞게 하신 것 같습니다.